쫄랭쫄랭 안녕하세요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어, 바이크라이딩을 다녀왔고요그 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해요 어, 이날 갔던 곳은 호천에 있는 비둘기낭폭포라는 곳이고요 비둘기낭폭포는 어, 일산 고양운동장에서 한 80km 에서 90km 정도 이륜차 통행 가능한 도로로 1시간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예, 그렇게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요 가는 동안은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 먹고 기름 좀 먹고 복귀하려고 준비하면서 예, 카메라도 켰어요 가는 길은 너무 좋았는데 그 포천까지 가는 길이 포천 아우토반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쭉 뻗어서 뭐 되게 달리기 좋은 코스였고 근데 영상을 찍기는 좀 심심한 코스인 것 같아서 예, 영상을 껐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길에 이렇게 좀 와인딩을 달리고 싶어서 우리 로드마스터 해주시는 빨간 두바티몰티스트라다 타시는 소는 형님께서 예, 약간 네, 구비치는 길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방금은 사실은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대장 따라서 쭉 갔는데 어? 여기가 아니네? 네, 그러고 다시 돌아 나왔죠 좀 웃겼어요 재밌고 어, 너무 이렇게 매끄러운 투어는 사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어, 삑사리도 나고 이거 뭐지? 하는 이런 것도 믿고 이래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영상도 어, 올릴 게좀 있겠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에서 포천까지 가는 길은 너무 이렇게 잘 뻗은 약간 고속도로 같은 그런 느낌의 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악셀을 당기고 있는 것 말고는 할게 없었어요 뭐 길이 구비치는 것도 없고 근데 사실 바이크라이딩의 재미는 이런 와인딩이죠 약간 코너가 있어야 어, 지루하지 않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도 볼 수도 있고요 아 이날 하늘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정말 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쳤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늘이 미쳤었습니다 이 날은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정말 하늘 너무 파랗고 구름까지 너무 예쁘게 떠있어서 이런 날씨를 제가 살면서 몇 번이나 봤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다이, 어, 바이크 타고 달리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막 입에서 와 행복해 행복해가 막 끊어지질 않았었어요 어 방금 네, 길이 엇갈려 버렸어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탔어야 되는데, 뒤에 이제 약간 떨어져 있던 분들이 어, 미처 이제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죠. 직진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팀들은 어, 약간 갓길, 약간 그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지금 네, 마스터 형님이 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멋진 수화를 뭐한것 같죠? 사실은 못, 알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마이크 소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떨어졌던 멤버분들 오시는 동안 예, 사진도 좀 찍고 예, 그렇게 아까 찍은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비치는 길도 쭉받은 길도 달려 달려서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가는 길에 제가 늘 찍어 보고 싶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먹치기 하는 사진 아 이런 거 멋있잖아 약간 그래서 주먹치기 한번 해주세요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이렇게 찍힌 거죠 찍는 거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찍힌 사진은 어, 나름 괜찮아 그죠 그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사이 복귀했습니다 어,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바이크 라이딩 이었습니다 이어서 음, 올리는 사진들은 그날 출발해서 가는 길에 뭐 그렇게 짬짬이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다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 아닐 때안전확보 해서 찍은 사진들이고 추억 남기기 위해서 찍은 것들이니까 그냥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강화도 같던 영상 제가 지금 찍어 놓고 못 올린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리아빠 였습니다 Oh, oh,